마라볶음밥 만두. 김치 맛있겠다. 포기 켜서. 만두, 이게 많아. <웃음> 고기가 없는데? 거의? 거의 많아 많아. 네? <웃음> 당연히 만지 두 마리 다 있는데 没有不走<音><音><音><音><音><音> 먹어봐 음 맛있다 오빠가 한 거? 나귀 이상하니까 이비눌거가 나왔지. <웃음> 뭔 소리야? 응. 어,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. 응. 쓸데없는 게 아니라 나 심각하대. 그래서 주사도 맞았어. 뒤에 종기 났고 스트레스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어 그리고 만지지 말래 귀안 오겼어 귀나 부어있어서 건드렸는데 그, 그러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뭔데? 불러오세 오잇 러5짜리야 아니야 <웃음> 어떻게 대박이야 네. 편지 써줬어 이거 말이 안 돼? 이거, 말, 이거 왜, 왜 꺼낸 거지? 몰라? 이거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옷이 주인 찾아가는 것 같아서 기뻐요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속에서 이 아이로 작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기쁜 일만 가득하기 바라며 저희도 좋아해주세요 <웃음> 귀여워 귀엽네 응 음, 메모지도 제주도 메모지다 이것도 좋다 젤리.. 과자가 아니라 젤리다 젤리랑 사탕 <웃음> 정성보소 야밥 원래 국물밖에 없는거에요? 아얘 응? <웃음> 어떻게 국물이다? 새우조인데 약간 김치국물 같다? 비주얼이? <웃음> 어 원래 그래 거기 약 많이 먹어 음양 많다 응. 엄마 아빠 것도 잘라야지 너네 거만 더 줄게 윙크 하나 보냈는데 몇 개? 이걸로 할게, 아빠 그냥. 이거. 음. 어떡해? 응? 한 10분만 더 해보려면 어떡해? 애초에 마케팅이 관심 많아서 많이 하니까 아니, 앞으로는 못 줄게 앞으로 나? 그냥 과제 주시는 거 계속 하는 거지 벌써 되게 잘들어가 又要去拿 w 这 13일부터 다시 출출해. 응, 괜찮은데? 응. 딱 적당해. 짜지도 않아. 여러분의